이것이 무엇이오? 했더니 상자에 연결되어 있던 족쇄가 야, 탁넌 이제 나와 함께야. 평생을 함께 하자. 결혼 고고. 뭔 소리지? 으 야. 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페이트 오브 카이라는 제목의 퍼즐 게임입니다. 약간 동화책을 보면서 내용을 각색해나가는 일종의 예전에 플레이했었던 스토리텔러랑 비슷한 느낌의 게임이라고 장작품께서 추천해주셔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페이트 오브 카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안타깝게도 한글 정발은 아닌데 언어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하네요. 언어 필요 없다면 스바라시아. 자, 챕터 1 해바라기에서 어떤 남자가 눈을 떴어요 일단 그림체의 분위기로만 봐서 남자가 확실한 것 같죠? 길이 있어서 막 걸었는데 뭐야 이거 어떤 고양이도 아닌 이상하게 생긴 생명체 머리에 해바라기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먹고 있네요? 집어 뭐야 이게 언어 필요 없다며아 여기를 지금 설정을 하지 않아서 이걸 여기에다가 넣는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야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거네 여기에 있던 말주머니를 빼가지고 여기에선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고? 이렇게 봤는데 들켰어 냅다 도망갔어 쫓아갔어? 상자를 발견했어 Grab 이것이 무엇이오 했더니 상자에 연결되어 있던 쇠.. 족쇄가? 야탁넌 이제 너와 나와 함께야 평생을 함께하자, 결혼, 고고 이 상자를 끌고 성까지 가서 결혼식을 올리제요 어머 뭐, 프로포즈 받았어 안돼, 난 상자는 싫단 말이야!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 결혼을 파혼하지? 도저히 못 벗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상자를 질질 끌고 성으로 결혼식을 하러 갑니다 챕터가 끝났네요, 저장이 됐고 질질질 어...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되네? 자, 오릅니다. 떨어졌어요. 점프! 맞아? 어, 피했어요?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긴... 할아버지 개굴딱지가? 우매한 녀석. 나처럼 잘 피해보시지. 차차차! 뭐야, 저 미친 할아버지는 이러고 이제 지나가네요, 계속? 어, 잠깐만. 어, 뭐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면 사망. 어, 점프라는 행동 자체를 안 하니까. 아, 점프로 해서 바위를 넘어갑니다. 이렇게. 오, 이런 방식이군요. 알겠습니다.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클라임을 쓰는 거죠. 오르다. 아, 영단어 공부해야 돼? 몰랐죠. 그랬더니 바로 옆에 갓 태어난 아가 거북이 있어요. 등딱지가 소라는데 이상하다? 변종인가? 어머 뭐야 징그러워 하고 갖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얘도 사랑한대요 하지만 유감 난 상자랑 결혼해야 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주인공 그 다리가 끊어져 있네? 어? 아 과거 시절로 지금 이렇게 보는 거구나 용이 어떤 괴물들이랑 싸워서 다리가 끊어졌네 이 이야기 이후로 갈수 없으니까 이 전을 보면 용이랑 괴물들이 다리에서 만났어요 달 다... 얘네 괴물 맞아? 용사야? 뭐야 일단 계속 뒤로 쭉쭉 가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캐리! 옮기다 아.. 요거를 옮기자 했다가, 빈약한 애가 옮기니까 깨뜨린 거야. 번개쳐가지고 얘가 이걸 깨뜨려서 용의 봉인이 해제된 거예요. 건장한 괴물이 들게끔 해서 어, 이제 병을 얘가 들고 있죠? 얘는 이제 그냥 뭐, 포대자로 들고 있다가 놓쳤고 하하, 웃은 다음에 다리를 무사히 건넜다. 고, 합니다. 과거를 고쳤으니 다리가 원상복귀 됐군요. 결혼식이 코앞이에요 이제 집다 왔.. 뭐야 얘 누구야 얼굴이 매우 네모난 친구가 뒤에서 안돼.. 저 아이는 나랑 결혼해야돼 챕터가 끝났습니다 챕터 3아 이게 사람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면을 쓰나보죠? 저를 빤히 쳐다보는 친구들 돈을 내야된대요 통행료가 통행료가 없으면은 못 지나가 꺼져 오른쪽으로 벽 따라서 가는 친구 어 그랬더니 여기에 슬롯머신이 있네요. 누가 봐도 수상하지만, 아이 슬롯머신에 문이 달려 있구나. 아이 슬롯머신 엄청 크네. 여기서 문을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 아 안에 뭐가 있기는 한데. 뭐야 이거. 아 도박 중이네. 여기서 카드를 슬쩍 해가지고 돈을 다 가져갔어. 이건 뭐지? 넘어뜨렸어. 아이쿠 하면서 소매에서 나온 카드들 들켰죠. 어? 잠깐만 이걸 원상복귀 하면은 아 술을 거하게 먹은 다음에 마지막 한톨까지 다 가져가고 어? 상자다. 근데 묶여있네. 뭐지? 알아서 잘 하라지. 하고 이제 게임 오버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가져가고 이걸 넘어뜨리고 카드를 들킨 다음에 다음으로 나가면 사기꾼을 내쫓고 저는 여기서 졸다가 깜짝 놀랍니다 만났죠? 여기서 돈을 벌수 있다며요? 어 호구가 왔구만 어서 들어오시게 해서 돈이 없는데요 이런 씨 꺼져! 까비 그럼 여기에서 아까 가져왔던 이 체스트를 걸면? 허 <웃음> 나의 비장의 무게 보여주지! 그 상자 이제 내거다 카드게임이 시작됐어요 사과, 불, 얼음 파이어를 내면 당연히 지겠죠? 하하! 어? 벌써 목숨 하나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워터 그 다음에 또 졌어요! 하하! 그 다음에 그래스 사과인줄 알았는데 풀이었어요? 그래서 하하! 하고 졌어요 이제 상자가 묶여있어서 가져갈 수 없어서 제가 묶여서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스토리 그러나 이제 이거를 제가 바꿔줄겁니다 뒤로 뒤로 뒤로 여기서부터 이제 식물 그래스가 아니네요? 어? 잠깐만 얘 뭔가 사기치는데? 아무것도 안내고도 볼수 있네요? 이거 바뀌는데 내가 몰래든 바뀌네. 그죠? 그럼 이걸 안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아이 거울이 뭔가가 비밀이 있나 본데 이걸 계속 넘겨 봅시다. 어? 봐봐. 봐봐. 지금 반응이 왔어.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하면은 뒤가 와장창 깨지고 그 다음에 얘가 카드가 보이네. 오! 여기서 그래스를 내면 이겼죠? 그 다음에 불낸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와타, 불에는 와타. 이겼고 이제 파이어를 하면 다 이겼습니다. 절망하는 주인장 아저씨.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어, 그럼 봐주는 겐가? 아니요. 돈은 다 가져가야죠. 아, 이런 넌 정말 쓰레기구나. 어서 꺼지렴. 하하. <웃음> 어? 네모네모 친구 계속 쫓아오고 있네? 자 챕터 4자 왔습니다 통행료 그랬더니 환영하오 호구여 가는데? 아 가면이 필요해요 가면? 해서? 이제 가면마을에 일원이 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아, 이거 가면느 끼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 끼려고 했다가, 던지니까 애들이 다시 내 내쫓... 쪽, 찼어요 아, 나얘 상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돈만 뺏기고 이게 뭐예요? 했는데, 갑자기 감미로운 음악소리가 여기서, 어, except, 이게 받아들이다거든요? 받아들이다? 그니까 노래소리를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그 차이인 것 같은데 노래소리를 안 따라가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잠을 자고 아침이 밝습니다. 통행료 내다 했는데 얘가 싫다그래요. 어? 몰래 들어갔어요? 잠시만요? 그럼 여기서 엑셉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이 아예 안 되는데? 그럼 뭐야 이 노래소리는 뭐지? 일단 계속 가봅시다. 마을 안으로 몰래 들어왔. w 지금, 감시탑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친구가. 당당히 들어가면은, 감시탑에서 바로 걸리죠? 맛 좋은 자시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요거를, 과거로 보면은, 감미로운 음악소리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구나. 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들어왔어 빨리 가서 일 못해? 했더니 파이트를 한다고? 싸워! 음악을.. 악기를 <웃음> 아, 뺏겼어 감히 개겨? 미쳤어 이대로 돌아왔다가 다시 가고 파이트를 뺏으면 다음 장이 안 돼요 대신에 엑셉트 아! 가서 일해! 라는 거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은 자, 열심히 일을 하는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라였군요 자, 나가서 음악을 하면서도 이제 음유시인이 길거리를 나가는데 여기에서 여기서 싸워야돼? 여기서 파이트를 넣라고 승산이 없어보이는데? 하! 야! 아, 상자가 발에 찧었어요 배는 괜찮고 발은 안괜찮아 어, 이걸 이기네 자 도주 음악소리가 계속 들리네요 감시탑에 있는 애는 딴짓 딴짓하고 있고 어! 음악을 밖에서 연주하고 있던 음유신의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보초가 헉, 감염이 살짝 깨졌는데요? 말주머니가 없어요? 그 상태로 그대로 통과 이 괴물놈이 포장마차를 밉니다 점프! 핫! 어! 대신에.. 박아버리네? 잠깐 여기에서 또 궁금한게 있죠 점프를 얘한테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되네요 아 이게 생각보다 루트가 다양하지 못하네 빼고 그냥 다음 장으로 넘겨면 어떻게 야돼 피하지만 멈춰서 잡히고 게임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여기서 점프를 넣어주고 어, 스토리텔러보다 좀 자유도가 떨어져요 스토리텔러는 진짜 컷을 아무렇게나 조합해도 그 결과가 다 나오는데 이거는 말주머니에 어떤 액션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 나오지는 않는게 좀 많이 아쉽네요 자, 일 마을 경비병들 다 나왔어요, 지금 큰일났어, 여기에서 떨어져야 돼 아, 결혼식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잠깐만, 점프가... 원래? 감시탑을 다시 한번 보자 어? 뭐야? 이거 없지 않았어? 에? 이런게 있었나? 나왜 못봤지? 자 이거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팔로우는 튠 소리를 따라가본다 와서? 뭐야 동굴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런 괴물이 있네? 도망쳐! 촉수물 어머 맛있겠어 이거 잘라서 구워 먹으면 걔 존맛탱. 엥? 꿈이야? 여기서 파이터로 가보자. 싸운다. 휑휑 휑. <웃음> 그렇게 힘이 세다고 네가? <웃음> 그런데 바로 잡혔죠. 깼죠? 아니뭐 해야 돼? 점프. 점프가 있어? 잉? 아, 여기에 런이 추가가 됐네. 그냥 꿈을 꾼 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고 안으로 들어가서 런. 도망친다. 해서 막 도망갔는데 감시탑에 있는 친구가 안 놀고 있네요. 막 뒤져서 그물망 대포를 쐈. 이게 뭐 <웃음> 괴물로 변했어, 얘가. 다 폈네요. 그럼 여기에서는 런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파이트로 한 다음에 뭐지? 아, 팔로우 톤을 다시 넣어야 되는구나. 아,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좀 복잡하네, 게임이. 자, 뒤로 다시 돌아가서 이거 다시 빼고 여기에서 음악을 홀리게 만들어요 홀리쉣 그 다음에 런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음악에 홀리지 않은 상태여서 위쪽에 있는 친구가 발견을 못했는 똑같은데? 대신에 우리는 파이트라는 선택지가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파이트를 이쪽에다 넣어주면은 애가 야! 너 지금 뭐하는거야 지 발걸고 그냥 지나칠라 그래 했더니 얘가 밀었어 여기서 점프 그래서 쭉쭉 가면은 똑같잖아 얘는 붙잡은 것까진 좋은데 어? 아 점프를 굳이 안해도 지금 뒤쪽에 얘가 붙잡혀있어서 한 턴을 쉬네 얘가 바로 뒤에 경미병이 없죠? 일단 피했고 그 다음에 경미병이 오는데 여기에서 점프를 사용하면 아 여기 어렵다 <웃음> 아니, 게임이 어렵네 자 눈을 질끈 감고 결혼을 위해서! 다이빙 아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죽고 많은 것인가 했는데 심해에서 <웃음> 내가 구해줬던 소라거북이 엄마가 날 구해줬어 대박 챕터 5 그래서 이 괴물의 정체는 도 대체 정체가 뭘까요? 어슬렁어슬렁거리는 네모네모 석상 앞에 검이 있어요 검을 집었어요 검을 집어서 애꾸은 석상 가슴에 꼽았어요 석상이 오염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주를 내리겠죠? 이제 저 네모네모는 끝났습니다 아니 네모네모가 먼저 숲에 도달을 했었었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노? 저도 이제 이 숲에 들어갑니다 인스펙트가 무슨 뜻이었지? 조사가 맞는 것같아 조사 조사...를 해이 석상을 조사를 했더니 뭐야 이게 수 안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게 뭔데 계속 쭉쭉 갔어 그러다가 엎어졌어요. 와 진짜 개 바람 스토리. 그때 물에 젖어서 이 문양이 사라졌어. 근데 애초에 문양이 뭐야? 처음으로 돌아왔어? 아, 이 문양을 얘가 그린 거구나. 이렇게 인스펙트, 이 조사를 빼고 가면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어? 뭐야 아까 여기 마크가 있었는데 뒤로 돌아가니까 없어졌어 소름 이거 막맨 처음에 가면은 나무에 표시가 있거든? 긁었다는 표시가 뜨는데 그 네모네모의 흔적인것 같아요 아무으로넘어가 없어 길을 계속 일다가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무릉덩이가 사라져있네요? 이제 다시 조사를 넣고 시간이 흘러서 그런가봐 가다가 엎어졌아 뭐야 물웅도이 다시 생겼어 뭐야 이 미친 똥겜은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모네모가 만든 흔적을 따라서 왼쪽으로 넘기면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그렇군요 조사하기 어디갔어 뒤로 돌아가 빼 네. 손에 표식같은거 필요없어 이거 따라가면 돼 이거 이거 따라가면 돼 네모네모가 도움이 됐네 여기에서 이거를 하고 아, 갑자기 궁금해졌어 이거 빼면 아 다음으로 아예 못 넘어가네 조사하기 했더니 뭐야 이게 말주머니에 넣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발톱을 따라가지 말고 이걸 보고 가라고? 그러면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 왼.. 오.. 왼.. 오.. 왼.. 왼.. 오.. 왼.. 오.. 왼.. 왼.. 오? 그러네? 오? 왼? 오 h o l i t 대박. 야, 미쳤다. 와, 이거 생각보다 되게 갓겜인데요? 저 밖으로 나왔어요. 어? 그랬더니 뒤에서 네모네모의 그림자가 위기! 으, 나랑 결혼해. 아, 안 돼. 내 마음은 이제 상자일 것이야. 아니야, 나랑, 어? 뭐야. 얘 손에 쇠사슬이. 진짜 결혼해달라는 건가? 저리 꺼져 내 마음은 마 나무 막대기로 막을 수 없어 풀아웃! 떨어뜨려 놓다? 조사하기 어때? <웃음> 떨어뜨려 놓..기 저리가! 떨어졌어 아이고 어지러워 피하기.. 빠른 회피? 처음으로 돌아왔어? 이씨 이걸 가져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목을 조르다가 이제 던져서 뭐야 아, 풀아웃이 아무 의미가 없네,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발톱을 따라서 유래 유래 유래 유래 유래, 유래 가면은 여기에서 조살한 다음에 다음에서 풀아웃을 할수 있다 이거지! 잡아 땡겨! 자 하아아아아아아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네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웬아아아오 됐다. 드디어. 어, 근데 이제 비가 내리고 있네? 네모네모가 덮치지만, 나에게는 이제 검이 있다. 슬래시! 헉! 네모네모 상처받았어. 마음의 상처. 아, 쓰러졌다. 유강. 어, 뭐야. 다시, 다시 되살아났네? 잡아서, 놨어. 떨어진다. 아, 다음 챕터. 챕터 6. 밑으로 떨어졌군요. 검도 여전히 제, 제 옆에 있네요? 왓왓 What? What? 어? 이거 그거잖아 애들 불량품 입에 넣으면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하는 그 과자 뭔지 알죠? 아... 그 과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광석해가지고 그리고 뜨개질을 하고 있네요? <웃음> 되게, 몸집을 보면은 뭐든지 다 때려 부술 것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고상한 취미를 갖고 있는. 아, 뜨개질을 하는 게 아니라 병정을 만들고 있는 거네. 얘네를 만들면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네. 일을 하네요. 주인님, 이게 예, 컴이에요. 이게 뭐지, 이쑤시개인가? 그냥 너 가져.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내려가네요.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와. 숱사숱! 역시 빠르구만 어! 들켰어 시계를? 헉! 아까 한 4시쯤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걸 쭉 위로 돌리니까 애가? 정각이 되면서? 뭐야 이게 뭐 책에 이상한 이펙트가 생겼어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요? 뭐, 뭐지? 너일왜 안해.. 아 내가 방 클릭을 안해가지고 할당량을 다 못채워서 아나 이제 이..이.. 이 주도권을 잃었어 부서졌다! 바닥이 부서졌어 밑으로 내려왔어 지금 화면 넘기는 거에 주도권이 사라졌거든요? 여기에 검이 있네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책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오케이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이문 중앙에 검이 있는데 여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이 궁금한데 왜 열어보자 못참지 다음을 열었더니 만화책.. 와 나루토가 있네? 만화책을 쳐 보다가 잠이 드셨어요 주인공님이 그리고 딩 해서 얘도 다시 속박의 저주에 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좋아! 다 일했어! 뭐야! 왜안 돼? 노트를 누가 던져줬는데요? 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말주머니가 없거든요 여기는 제가 저번에 부셨던 거지만 얘는 기억에 없나봐요 일단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이거 빼갑시다 아 이쪽 방 못참지 이번에 두번째 방 <웃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랬더니 다른 만화책이 나오네요 아 얘네 만화책 많이 보관해놓네 그래놓고 그걸 또 보고 쳐 잠을 자는 우리의 주인공 아니 이게 연타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왜난 계속 x 표시야? 오픈. 저말 좀은 오픈 했더니 아! 초검파 노빨보 초검파 노빨보 오케이? 초검파. 초검파. 초검파. 초검검 초검, 파. 반이 될때까지 초검파 됐다 초검파어 됐어 됐어 됐어 잘하고 있어 나 지금 초검 이제 노빨보! 노.. 빨.. 보! 노.. 빨.. 보.. 노.. 빨.. 보.. 어.. 노.. 빨.. 보! 어이 씨.. 노빨보.. 노.. 노.. 빨.. 보없지? 노빨 보, 노빨보 없어 없어 오! 잘했어 잘했어! 상을 주네요? 야.. 넌 우리의 영웅이야. 일을 너무 잘 해.. 근데 오픈이 없어 내가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어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지하로 내려가서 오픈을 다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이제 필요없고 오픈을 그럼 총 다섯 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냥 오픈 하나 가져갔죠?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고 그럼 이제 또세 번째 문이 있을 거 아니야 아세 번째 문또 똑같이 만화책일 거 뻔히... 보이는데... 아, 난 무슨 만화책일지 너무 궁금해 나 봐야겠어... 이게왜 블리치 아니야, 블리치마? 뭐야 이거? 쇼퍼맨이네... 자, 빨리 넘어가 세번째 방에 오픈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고 자, <웃음> 마지막 네번째 방도 봐야죠 자, 보자보자 네번째 만화책은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이번엔 뭐.. 방독면? 메트로 2033? 이런 종류의 만화책인가 봐요 개꿀잼이겠네 지금 제가 고민중인게 있는데 만화책이 아닌 방이 있잖아요 저 끝방 저 끝방에서 검을 갖고 가야되나? 맨 마지막은 무조건 열겠지? 그 방문 앞에서 뭘 그렇게 그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인공은 어? 아 책갈피가 세 개밖에 안 돼서 무조건 볼수 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검까지 도달을 할 수가 없군요 오케이 자 됐다 오케이 여기에서 오픈을 넣어주면? 그래서 이, 이 선물 상자가 뭔데 열었더니? 내 사진이 있네? 빠니? 뭐지? 이게 다야? 이게 다냐고. 내 사진이 다야? 어쨌든, 여기에서 오픈을 하나 소비했죠? 모든 게다 의미가 있었구만. 빨리! 딸 죽여! 아! 이거 오픈 가져가고. 자, 이제 책갈피에 오픈 3개. 딱딱딱. 있는 상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에이쿠스 칼리바! 되찾으러 갑시다 <웃음> 좋아 무기를 얻고 위로 올라가요 어? 이제 그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책의 그 초록색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그 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얘가 화가 났어 벽을 쳤어 그랬더니 씨 웃으면서 시계를 원래대로 돌리지만 헐 병정들이 막아줘요! 우리 같이 일하면서 정들었나봐, 병정들이. 아니, 근데, 만든 애는 얜데. <웃음> 와, 창조주를 배신하네, 병정들이. 그러면서 이제 버튼 누르고 가니까 애들이 잘 가, 이러면서 이제 막 배웅도 해주네요. <웃음> 역시. 훈훈하군요. 감동적이야. 자, 이렇게. 챕터 7. 설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정말 코앞이에요. 결혼식이 코앞입니다! 상자와의 상자화에... 오픈 이 없으면 문 자체를 못 들어가요 문을 열려고 하지만 아이 인간 또 쫓아왔네 네모네모 어? 뭐야 이거 약간 그 블리치에 뭐 있지 않냐?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싸우는거? 이렇게 해서 뚜뚜뚜 뚜까맞고 내리찍기! 했는데 피했죠? 얘 어디갔노? 했는데 상자로 완전 개시계 내려 찍고 힘을 잃었어요. 와, 주인공 좀 싸울 줄 아는데 말주머니가 없어서 아무 행동도 못합니다. 그냥 죽였고 문을 부섰더니 성안에 이건 뭐지 룩아웃! 조심해 이걸 다시 가져갑니다. 일단 루가웃을 룩아웃을... 뭐야 잠깐만 루가웃을 여기에다가 넣어야 돼? 엥? 오히려 얘 편을 지금 들어주고 있거든요 말주머니가? 일단 계속 가볼게요 말주머니 안 넣고 계속 가서 결혼식장에 도착을 했는데 깨진 커다란 거울이 하나가 있고 루가웃을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일단 다음 장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막히고 결혼식장이 너무 허술해 가지고 둘이 결혼을 못 해. 절망했어. 너무 슬퍼. 결혼식은 화려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럼 여기서 루카우스를 넣어. 그랬더니 루카우스이 복 복사가 된다고? 자,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픈을 복사할 순 없겠지? 어? 루카우스 돼. 오픈을 가져가고 여기서 똑같이 싸웁니다. 루카우스를 넣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일단은 여기에서 오픈을 넣고 오픈을 복사한 다음에 뒤로가자 룩아웃을 넣어보자 조심해! 발견! 어? 받아들인다가 있어 오픈! 아 룩아웃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네 오픈을 지워버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받아들인다 하면 이제 먹히는 거야 그러면? 자 상자 줄게 했더니, 어? 나도 흑화됐어 이러고 게임 오버가 되네요 일단 가져가고 Later. 이거 오픈 복사하면 잣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오픈 못 지우잖아, 이거! 오케이, 다시 하자 아무거나 복사하면 안 되네 오, 올테인가 없네, 게임이 <웃음> 아니, 복사 아무거나 다할수 있게 해 놓고 루 o k 루 u t 을총 3개 복사합니다 루 u t 로 가우, 로 어디 갔노? 뺐다가 다시 껴어루카우스두개 밖에 생산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픈하고, 여기에서 루카우스를 한 다음에 받아들인다 가져가고, 대신에 루카우스를 넣으면 안 되네. 그럼 아예 그냥 뒤로가서 이렇게 간다음에 여기에서 엑셉트가 되네요? 받아들인다? 이 상태에서 뭘 받아들인다는 거지? 에나좀 살려줘 했더니 얘도 쇠사슬이 있는 거를 지금 눈치챘어요 그랬더니 어 그럼 얘랑 상자랑 결혼시키면 되겠다 가 아니라 양쪽에 같이 묶어서 와 이제 셋이서 결혼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서로 조심해 지금 큰일 났어 그게 아니라 하씨 <웃음> 미치겠네 스토리 <웃음> 이제 이제 오픈을 가져가야 되네 루아웃을 여기다 넣어주고 뭐지? 이 상태로 그냥 넘어갈 수 있나? 야이마네가네가 네가 열어 그걸 멀쩡멀쩡 보고 있어 생각을 못해? 얘가 열려고 하지만 얘도 안 열려. <웃음> 씨. <웃음> 아니 오픈 복사 어떻게 해? 아,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픈 복사하러 갑니다. 오픈 복사. 여기 에 루카우 아무렇게나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 엑셉트 하고 여기에서 둘다열 생각을 넣어 주면은 이제 그제서야 같이 후는 오 뭐야? 둘이 같이 들어갔더니 예식장이 제대로 차려져있어요. 거울이 깨져있지 않아요. 뭐지? 둘이 같은.. 뭐야? 헐 미래의 나가 아니라 이게 현재고 약간 동화속에 갇힌 어렸을 적내 모습인 것 같은데? 아닌가? 내아빠인가 교감을 하니까 갑자기 상자가 반응해요. 딱 열리면서? 아니 근데 엔딩이 살짝 그 설명이 좀 부실한데? 이게 뭐지? 어, 이제 설명 나온다 설명 나온다 아마 머리 스타일도 똑같은 거 보니까 주인공의 어른 모습이 맞는 거 같은데? 이대로 엔딩 크레딧 끝날 때까지 이 장면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죠? 어 아! 사무실 개넓어 와 나도 사장되면은 이런 사무실 차려봐야지 성공한 사장이 된다면 부럽네 이런 곳에서 일도 하고 뭐야 왜 갑자기 바리바리 짐 싸? 이제 퇴사하려고요? 어이 진짜 퇴사하네 미친 갑자기 일 때려치우고 나간다 삶을 즐기고 있어요 백소의 삶을 정확히 한달 뒤면 다시 우울해져서 이제 취직 서, 활동하러 갑니다 아니 이거 진엔딩 맞아? 아 뭔가 애, 애들이 보면은 되게 멋진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삶에 찌는 3 4 살이라고 사장이라고 직원이 저따구로 뛰쳐나간다? 흐랍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늘 무책임하게 저렇게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보고 배우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아 무슨 스토리였던거야 도대체 <웃음> 상자랑 결혼식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그 상자에 안에 있던 내용물이 뭐였는지만큼은 좀 가르쳐주라 이 스토리가 뭐야 도대체 자 그래서 알쏭달쏭 해석하기에 따라서 스토리가 산으로 갈수도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수도 먹튀하는 직원이 될수도 있는 페이트 오브 카이라는 동화같은 이야기가 맞냐? 였고요 되게 참신하기는 했는데 마지막 엔딩을 정리하기는 좀 정보가 많이 부족한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게임이지 않았나 그래서 네모네모의 정체가 뭐냐고 이 양쪽에 있는 커다란 손 정체 뭐냐고 아마 내가 지금 플레이하면서 느낀 해석을 한번 얘기해보자면 주인공의 현실은 지금 회사에 찌들어 있는데 현실에 찌들어 있는 그 악몽 같은 상태가 네모네모고 개와 동화 속의 내가 분리가 돼서 이 동화책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거를 서로 화해했잖아 화해하고 결국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는데 아 내가 너무 고통받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회사를 때려치고 이제 자기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거지로 끼워 맞춰봤어요? 솔직히 지금 제가 말한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단서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좀 내용이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완전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내용을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자 페이트 오브 카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 과정류 <목소리>